Oh. h oh. oh. oh. 2019년 5월 25일 스타트업 고! 공포방송 넘버거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미 哇 wow. в о 이까 m m h m 아. 아. 야. 아, 하려. 아, 아, 절, 치, 고있 죽겠네. 네? 얘들아, 얘들아, 나뭐 있어? 얘들아, 나뭐 있어나? 나뭐 있어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예? 예?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말씀 좀해 주십시오. 단순히 제가 여기 와서 화난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왔을 때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말씀 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주시면 알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얘들아 앞으로는 진행을 모르겠는 모르겠네요. 응. 오늘은 다른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지하만 그냥 공략해야 할것 같아. 두지 되겠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 체력이 더 빠지니까 그냥 지하만 공략해야겠다 지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응. 지하만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 이코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마이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저, 저한테, 대, 저하고 대화에 응해주시면은, 제가 담배 한대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저하고 대화를 해 주시면은, 제가 담배 한대 드리지요. 하지만, 계속 장난 마치고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그 무엇도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말씀하실게 있는거죠 지금? 빨리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요.. 말씀하기가 힘드십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말씀을 못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왜그 대답을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냐면은, 안 그러면은 이거 날샌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텐션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기운이 지금 배터리가 지금 내이 신체 밸런스 이, 내 몸의 이 배터리가 지금 밥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 떨어지면 나또 빙이도 린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지금 체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빨리 대답을 듣고 나가려고 그래, 뭐라도 텐벨를 먼저 드려보자, 그래 자, 지금 여기 에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기운이 퍼져있어요 제가 텐벨 하나 드려볼게요 그냥 일단 일단 한번 드려보고 상황을 지켜봅시다 이래도 안되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지 방법을 여러가지로 참고로 부적은 안태웁니다 부적은 안태워요 얘들이 그... 또치형 다시보기 보니까 이 콜이 부적 난발한다고 또치형한테 다이르든마 지그들 때문에 내가 부적을 쓰는데 그때 다시보기 또치형 그 낮에 방송 들때 다시보기 봐보니까 얘들이 부적 난발한다고 또치형한테 다이르든마아유 어휴, 어휴 이... 다 이르 야 도치야 이꼬리 부족 존나게 쓰더라. 뭐라고 좀 해라. 기괴도 생각해서한 흔디. 부정만 봐라. 되게 되게 많이인데. 빼겠습니다. 잠깐만 빼고 뭐 매매 안 되시오? 얘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얘기해줄 마음이 없으신 겁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장난을 끝내신 거 보니까 재미를 다한거 같구만, 맞지라이? 오늘 이 정도로 끝내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끝내려고 본구만. 왜? 다음에 오면 또떻게하려고라 다음에 왔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호대물 당하고 술이랑 이런 것까지 사다 드려야 되나? 내가 봤을 때 지금 장난 다치고 이제 재미를 잃었나봐, 흥미를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게 알거예요 어느정도 대화가 되면은 그래도 담이라도쑥 타들어 가거든요 보면은 거든 패턴이 그래 덴베가 쑥 빨려 들어가면 그래도 오늘 은 나이.. 뭐.. 사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계셨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가 있거든 덴베가 다들어가면서 근데 오늘은 덴베도 그냥 뭐.. 매매 안 드셨는가? 그냥 장난만 치고 싶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장난이 너무 도가 지나쳤어 차라리 뭘 땡기고 던지고 했으면 내가 장난으로 받았을건데 이거는 좀 장난의 도를 넘어섰어. 나, 나를 홀리려고 하고, 나한테 들어왔다. 쑥 나가고 끄덕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